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플라이 투더문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즈여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해서 불러보고 싶었는데 태평소로 불러보니까 약간 소리가 너무 재집니다 노래 자체는 이제 약간 재즈니까 몽글몽글한 느낌이 나주면 좋겠는데 악기가 아기다 보니까 엄청나게 재져서 태평소라는 진짜 안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만들었으니까 같이 불어보고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영상은 플라이 투 덤은 부르는 버스킹 영상인데요 들으면서 하면 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한번 들어봅시다 도입부는 너무 유명하니까 다들 아시겠죠? 다시 다시 라이 투도문 시라솔 파미 높은 C에서 이제 다 내려오는 겁니다. 시 시라솔 파미 시라솔 파미 시 시라솔 시라솔 파미 다음에 lemme. And lemme. And lemme. 파, 솔, 시로 e m m e 는 n d 는 e 는 m e And lemme. And 부 e m m e And lemme. And lemme. a n 찍 l 찍 m m e And l e m 어 e And lemme. And lemme. a n 니다 앤 램미는 그냥 솔시 솔시로 하겠습니다. 시라 솔파미미 미 계속 끌어주다가 솔시 라솔파미레 플레이 어몽더스타즈 한번 듣고 쭉 가면서 들어보겠습니다. 플라이 투더문 솔시 솔시 라솔 밤일에 아 너무 어색하네 소시 다음 이 마디는 Let me see what spring 이 마디 Let me see the spring 쏠팜이래 솔파 미래도 가사도 넣어놓게요. 아, 너무 구수하다. Let me see what's bring. 솔파 미래, 솔파 미래도. 끌어 주다가 미솔 다음에 솔미래 도 미래 도시 이 마디를 쭉 해봅시다 다음에 이 마디 끝에는 시가 있어요. 가사는 인이고요. 탁 쳐요. 맨 마지막 악에서 한번 탁 쳐주거든요. In other word, in 여기서 또. 시시파파, 시시파파 파 계속 끌어주다가 라솔미 홀드미거든요. 홀드미 홀드미 핸드 실질적으로 3마디는 2마디맨 끝에 있는 시시파파 파, 파 계속 끌어주다가 라, 솔, 미 하는 거죠. 다음에 3마디 끝에서도 요 라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얘도 인이네요 가사는 인 Hold me hand. in, h a n d 이 in, other world. in, 디 n 고 a n d n in, in, in, i d in, in, in, in, o t h e r w o r 라시미미 보자 라시미미 여기는 달링 여기는 키스미네요. 같이 4마디 들어봅시다. 더워드 달링 키스미 라시 미미 솔파 미레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불어봤고요. 지금 1마디부터 4마디까지 부는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노래에서도 그렇듯이 1마디부터 4마디까지 하고 다시 1마디로 올라가서 똑같이 불어주더라고요. 반복을 해가지고 쌓는 거죠. 수정할 게 있는데요. 요 라는 낮은 라입니다. 낮은 라. 우리 시 잡았을 때세 끼로 하나 더 막아주면 낮은 라입니다. 제가 불면서 아마 높은 라로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불 때는 낮은 라로 불어줬습니다 라시미미. 라.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평소랑 너무 안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아요.